네, 혹시나 시간대가 맞으면 그 어,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네. 이거 잠깐만 기다려 아니, 오늘 무슨 일이죠그 한국 그 한국은요. 아침 아 시면은 다들 출근하느라고 안 해가지고 잠깐 우리 없을 것 같아. 이러지 말고 응. 말 나온 김에 그냥 되게 번개로 한번 지금 바로 규완이 형한테 전화 한번 해가지고 인터뷰 한번 따볼까요? 한번 <웃음> 지금, 응. 네? 지금, 지금 한두 카톡 보는 중 지금 새벽 <웃음> 새벽일 텐데 잠깐. 규완이 형, 규완이 형 인터뷰 를세 명에서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 규완이 형 자기가 집 아들 레미가 한거고 사진 보내주고 있었는데, 규완이 형 지금 꽤 있긴 한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은 잠깐 카카오톡 한번 전환 한번 해봐 여기다가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웃음> 지금, 아니, 지금 휴, 휴, 거기도 휴일 거기서 휴일 아니려나? 휴일이죠. 뭔가 뭔가 이렇게 좀 얘기를 우리가 진지하지 않을 거면은 또 한번 생각해봐요. 어, 어떤 식 음.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항상 맨날 알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꾸 뒤열러가지고 그러는데 뭔가 좀 자세한 얘기를 하려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돼. 이렇게 말로만 떠들어가지고는 말로밖에 안 끝나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아예 카타고를 잡아서 그러니까 뭐 디벨로퍼 서페이스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의 어떤 지식 전달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연계되어 있는 나의 경험 스토리가 됐든 아니면 뭐 그게 뭐 이런저런 스토리가 됐든 그런 얘기를 차라리 곁들여서 뭔가 지식 전달과 이 지식이 얘네가 현실에서 쓰여 먹기 위해선 이러이러한 에피소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생각이 을 수도 있겠네요 학생들한테는 약간 그래도 세브리케이션 이런 걸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게좀더 가슴에 와닿을 것 같고 음. 실무자들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그 매니지먼트하고 하는 그런 것들 형네 좀 궁금할 네. 것 같아. 형한테 네. 어, 알겠습니다. 좀더 알찬 알찬 내용을 준비를 해가지고. 아니 뭐 프레셔 받지 말고 그냥 형이 원하시는 대로.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데도금 이렇게 계속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 듣는 준비, 사람은 짜증날 네. 수도 있어요. 제가 네. <웃음> 생각하는 거예요. 준비 자체도 너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준비해왔다고 그걸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하면. 그좀 쪼개서, 뭐, 이런 이런들, 뭐, 아까 서비스 지금 디벨롭 서비스 얘기나왔지만 테크니컬하고 가기 이전에도 이게 왜 필요한 거며, 이거가 왜 실무에서나 아카데미에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그런 하나의 키워드를 주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걸 빌드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빌드업 파는 데 있어서 생각 여러 가지 또 실무적으로 겪게 된 아까 말한 것처럼 어 나는 이미 디벨로퍼 스페이스로 다 업그레이드를 해놨는데 갑자기 디자인 바뀌어가지고 다시 시작돼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맨땅 헤딩 경기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투익을 하면 기존의 것들을 다 버리지 않고 다시 살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있거든. 뭐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하면. 실무자가 듣기에는 어 저런 게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음.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어 저런 것들도 신경 을 써야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음. 좋은 카탈로그 서울페이싱 괜찮네 서울페이싱이 되게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키워드가 되게 좀 뭐랄까 보편적인 키워드니까 음. 특별히 학생들한테 뭐비 매니징 설계배우기 있는데 그런 그래, 얘기를 하 실무에 부딪히지 않는 음. 이상은 그거를 들어도 잘 와닿지도 않고 그뭐 방법을 설명해준다는데 어디다가 뭐 써먹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 방법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런 거. 걸 고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건축 디자인만 하는 그냥 3년 4년 이제 학교에서 하고 이제 실무 좀 하면 친구 그 정도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팀그 정도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매니지먼트 그것도 부수 있는 경우 경우 수가 많아서 그, 그쵸 그런데 그걸 형이 그냥 퉁 쳐가지고 아이 정도는 기본이고 약간 경계하는 건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식에 대가지고 <웃음> 뭔가 나왔을 때 거의 뭐 튜토리얼 같은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돼요.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빅모델에서 뭐 어떤 데이터를 어떤 테이블로 그걸 스케줄 스케줄로 뽑든 뭐 아니면 CSV 데이터베이스로 뽑든 뭐 이런 식으 뽑는 기게좀 얘기, 뭐 테크니컬 얘기가 나왔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정말 그 무슨 다이나모 그 유저 페이지나 그래서 그 유저 페이지처럼 누군가가 올리면 그걸 글 쓰는 거 대신에 이제 그거를 좀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런 저는 그게 것 저는 것 솔직히 튜토리얼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냥 그전 이렇게 생각해니까 그러니까 튜토리얼 하는 저도 그러니까 튜토리얼 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태, 되게 테크니컬하고 아 그렇게 보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솔직히 튜토리얼 그 사람들이 못 찍어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튜토리얼 찍으려면 정말 그게 정통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지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 네. 몇, 예를 들어 다이나모뿐만 아니라 요즘에 무슨 에인뭐랩이나 이런 데든 어디든간에 에드인 같은 거 만드는 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그런 유저 페이지들과 블로그들이 많잖아요 여기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되게 인터랙티브하게 어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풀면 좋을까. 그럼 누가 해답 주고 어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더 좋은 거 같아. 이렇게 가잖아. 그런 게 한국에도 있나요? 한글 하드에 있는 것도 있어? 모르겠어. 근데 그다 그 영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전이 게생하는 예, 있는 거는 일단 우리가 더 잘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게 맞는 거 같고. 아니 아니면 그런 거 생각했거든. 의외로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별로 그런 거잘 찾아보더라고. 아, 찾아 되게 한국화 시킨 뭔가를 만드는 시도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음. 모르겠어요.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하여튼 그래요. 그거는 내가 한번 그쪽에 키워드를 좀. 리스트업을 해서 아니 응, 여러분들이 질문을 응. 그냥 돌직구로 빡 던져주세요 그냥 제가 예전에그랬다니까 토크로만 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거할 시간에 튜토리얼 만들어주세요 응. <웃음> 그래가지고 아, 아 이런 거할 시간에 튜토리 만들어야겠다 튜토리를만들어 왔고 몇개 이제 몇 <웃음> 올리면 나는 진짜 올려봐라. 솔직한 얘기를 진짜 캐주얼하게 하는 것도 재미있어 예를 들어 누가 올렸어 진짜 말도 안되게 뭐 패밀리 어떻게 만들 봐요. 랩에서 패밀리 이런 건뭐야 그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딴 데가 살아봐. 그리고 나한테는 좀더그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 사람들한테는 좀 이런 걸, 이런 걸 물어볼 이런 물어수 있는 데가 있구나. 약간 민영을 몰라. 아 그런 건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나 많지 않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면 나도 좀 챌린징하고 재밌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나중에 좀 읽어지고 그만큼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좀다양해게 나오지. 근데 그치. 그 저는 그거 한번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라이브. 라이브.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그거야지 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 그런 거는 <누구일지> <웃음> 그런, 아무도 안할 수도 그런 있어요. 그런 건 재밌을 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아무도 안할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 다이나모, 시오 다이나모, 뭐이게좀막 랩이시대 다이나모 정말 툴이야. 예를 들어 정말 단순한 툴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디 유저 그룹에서나 가면 다 있을 수도 있는 것지도 모르지만. 정말 내려오다운 해가지고 아 이번 주에는 뭐레비스에서뭐 건물 뭐 파사드를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되게 뭐 주제 여, 여전히 큰 주제지만 그걸 하나 해 그리고 우 거기서 뭐 이걸 이렇게 하세요 이걸 이렇게 하세요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거에 관련돼가 자기가 트러블 요이렇이 뭐 트러블 있었든 아니면 뭔가 의견이 있었든 이런 사람들을 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세여가지고아 <웃음> <웃음> 내가 뭐 이거를만들려이거를하들려이하니까이비게에서이게잘안 되더라든 이런 <웃음> 거를 테크니컬리 내가 지금 여기서 뭐 라이브니까 하나하나 뭐해 주세요. 뭐, 뭐 거기 서뭘 눌러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음. 그거에 대해서 방향을 갖다 해서 서로 간에 디스커션 할수 그러니까 되게 첫 단추를 끼는 디스커션.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가 가지고는 뭐 그걸 구현하는 걸 보여 준다던가. 음.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런 식의 라이브는 한 번도 못본것 같아. 요 하나의 키워드를 뭐 예를 들어뻥 펑셔널리 아뭐 오늘은 다이나믹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아예 뭐 목적 아까 보여드렸던실무 개념으로 다레빗으로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안되네 이런 거? 그러니까 유저인 유저, 유저 어면 유저들끼리 대화를 라이브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라이브라고 말씀드린 건 일단 모르겠어요. 저도 한 번도 안해 봐서 그런데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라이브 버튼이 있거든요. 그 버튼을 클릭하면 멜림 형이랑 저랑 음. 이제 같이 찍겠죠. 그런데 거기 아무도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웃음> 전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네.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구독자도 많고 뭐 그게 전문적인 사람들 모일 수는 또 확률이 높겠죠. 근데 저는 아무나 들어와기 때문에 그냥, 그냥 아무도안 들어와도 그 중에 하나 <웃음> 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웃음> 우리 지금 해볼래요 이제? 아, 지금은 시간이 좀 있고 만약에 참 나중에 그런 거 재미 뭐 누군가가 자기도 네. 그냥 뭐한 마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뭘 물어보고 자시고가 아니라 아, 나도 생각 있다. 아까 댓글 다시는 분들 같은 경우 혹시나 시간 대가 맞으면 생각 어,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잠깐만 기다려 오늘 무슨 요일이잖아. 그..한국 그.. 같이 침오시면은 다들 출근하느라고 뭐..뭐 여러가지 그냥 뭐 라이브든 뭐든 그거보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면서 우리가 좀 재밌을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고 하여튼 말 그대로 네, 나중에 진짜 뭐규환영 형이나 이렇게 아예 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규환영 형도 말 재밌게 잘하니까 희준이 그러지 아도 얘기했는데 희준이도 재밌을 것 같다고 자기도 되게 그런 관심이 많다고 하던데 그중은 얼반 쪽 하고 네. 하니까 티준이도 자기 뭐 그런 식의 뭐뭐나 거꾸로 막 나한테 뭐 자기 좀 하고 싶은 형 나랑 해볼래가 뭐 이러니까 그래, 아, 우리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래 지금 너도 한번해 이래가지고 아저 아, 좋아요 어, 어, 해도 네. 인터뷰 해도 괜찮고 세 명이 같이 이야기도 괜찮고 네. 아니면 뭐 개, 개인이 하셔서 같이 해도 괜찮아 응, 티준이도 편하게 얘기하면 재밌게 얘기 잘해가지고 음. 하여튼 뭐 그냥 오늘은 뭐... 회사에... 또뭐 네, 회사도 제가 오는지 오, 오, 오 어, 뭐야 들어온지 얼마 되지 나는 회사 너무 이제 제대로 갔는데 아 나도 가야겠다 그냥 아 가서 배가 고프니까 밥좀먹아 그러게 아 그래서 차아 그러구나 내가 데려다 준다 그래서 우버 타고 올라왔던 거같은데 그래서 우버 타고 왔 왔잖아요 아니요 금방요 이 바로 연식점에서 바로 그냥 가면 되니까. 상황을 아, 좀 보고 내가 지금 회사 to go. I know you have to go. I know you have to go. I k n o 니 you h 니 v e to go. I know you have to go. I know you have to go. I know you h a 어 e to go. I know you 재밌는 방법들 찾으면 또 같이 w 좋 o u h a <웃음> 안녕. 게 <웃음> <웃음> <누르르 슬피> 없겠다. <웃음> <웃음> <웃음>